내의 e 없이 몰래도 재미없어 I'm thinking about you all. Yeah, yeah. 영화를 봐도 넌 겁써 다지로하게 여긴 내 왠격 깊어 단지 너밖에 Oh no, no 두려워 눈 감는 지옥 같아 남기고 떠난 눈터빈 차라 멀쳐도 의미 없지 떠나간 너가 이기인데 아직도 네가 필요해 아직도 네가 필요해 아까의 더난 이미 에 사라진 뒤난 미쳐 밤이 날 뒤척이게 만들어 so bad 너가 웃겼네 격에 떠난 뒤난 격해 또마음이 괴롭게, 괴롭게. 난 아직도 너에 대한 기억 잠은 위험해 넌 없는 밤이면 시간이 지나도 아직 너를 기억해 밤에 you, oh, 아직도, you, oh, 아직도 you, oh, 시간이 지나도 아직 너를 기억해, oh, oh, oh, oh, oh, 기억해 I remember that Tell me w h you Now we're 외롭게 She's got h e m bagel bag I don't play no I games, yeah I o n t 너가 아닌 거 이젠 수용없으니 전부 재미없게 를써 남기고 떠난 너의 텅빈 자리 뭘채도 의미 없지 떠나간 너가 이기적인데 아직도 네가 필요해 아직도 네가 필요해 자리 너왜 변했어 이제 돌아와줄 수 없는 거냐고 물어보게 나며 보이게 변해버린 게 느껴져 나도 망가져버린 나를 보고 무너졌으니 원투하겠지 나를 억하던그 좋았던 순간들은 후회해져버린 채로 날 찾을 생각은 없어 음에도 아침을 넘었어 생각은 밤에도 계속 아직도 잊지 못해 감 o r e b e r b e r i 나를 미워해 지겹도록 괴롭힌 걸같기억널 yes, 다는 싫어 널 쉬고 움직여 숨고 so, 떠난 너텅빈 자리물 채워도 미 없지 떠나간 너가 기적인데 아직도 네가 필요해 아직도 네가 필요해 다시 또 움직여 기 아직도 다시 또 I e e l about you 에 대한 기억 yes, I'm 난, Okay